오늘 이렇게 펼고, 김학의 합의자, 편의점에 가고 있으라 아, 맞으셔, 엘 Then, when can it e available? Uh, it takes a few days, maybe. Ask our last p e r s I eat. So, bring the carpets and the furniture and everything. Mm. Two b e d r o o m Hmm. 여는이 오케이. 아 You know the only thing, thing n no you know? mm -hmm. e the... 세 번째인데 뷰가 완전 공사장인데. 오븐. 5분? 5 오븐은 다 있네. 하나씩. Yes, it's very sunny and bright. Yeah. Wow. The wardrobe is really oh, big. It's huge. t h u e It's <laughs> huge. It's <laughs> h u t s g e i t g i t e t h t h t s huge. t s h It's g h i t e i t g i g t t h t e h e e e g I think it's n a l o t i m It's nice one It's huge Not very big Yeah, it's nice, yeah, it's it It's good enough Yeah mm -hmm. Come g u y e 예수이 생일 축하네 이 알라의 땅에서 예수이 생일 축하네 그러네 이 알라의 땅에서 아침에 음, 먹어봅니다 다른 애들은 다쇠 쇠 숟가락 쇠 포크로 먹는데 아, 이거 좀네 음, 그냥 먹을게요 Oh, balcony! Right. Oh, yeah. This is the sunny one. Mm -hmm. And this, look. This is the south side. This is the north side. So the winds come from here, and the sun comes from here. Oh. So it's very healthy apartment. Oh. Mm, can you tell oh, 괜찮은 것 같은데요. Yeah. So, the lantern and the f o r t u e will be coming. Okay. Yes. Yes. And everything is coming. Don't worry. I rent in this apartment in the third floor. <laughs> yeah. ACs are already i s a l a t e d managed everything Okay, nice uh, Yeah, yeah it's nice this, this, I don't think it's coming Nice Mosque's sound, i s so u t e This is a small one for the guests And here s a big one for you Oh, shower 나이스 원 근데 아직 완전 내고는 아니고 90% 했대요 아마 할것 같다고 저는 여기 해도 될것 같은데 지금 당장 보기에는 괜찮네 한국에서 e 먹 r i g e r a t o r is 을 e w e v e r 드디어 입주를 합니다 진짜 낡은 엘리베이터죠 근데 네, 건물이 되게 오래돼가지고 엘리베이터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단층이 생겨요 엘리베이터에 어 어 무거워 문을 잘닫아놔야돼요 다른 사람이 이럴수있게 이렇게 문을 닫으면 불이 꺼져요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아마 집주인이 안에 있을거예요 이렇게 너무 많은데요 진도 풀어야 되고 진도 풀기 전에 청소도 해야 되고 청소하기 전에 청소용품도 사야 되고 할거 너무 많은데 일단 배가 고픕니다 밥 먹고 올게요 밥솥 없어가지고 냄비밥 했어요. 과연 잘 됐을지 봅시다. 좀진것 같네. 어우 질다.